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누구죠? 저는 제 소개는 자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웃음> 아, 네. 예.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국어 1등급 지시되기 때문에 국어에 아주 융통하다고 할수 있죠. 이 외국어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우리 말이 뭔지 그걸 함께 알아보려는 촬영이 오늘 영상이 될 거예요. 아, 그렇지야. <웃음> 제가 너무 싫어하는 거요. 예 구독 신호요. 구독 신호하지 <웃음> <웃음> <또 죄송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안하셔도 돼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 소개는 자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웃음> 네. 네. 오늘 촬영 뭐하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랑 하는 촬영이라고 말고니다 아, 일단은 오늘 컨텐츠를 여기 좀 봐주세요 아, 예, 예, 예. <웃음> 오늘 어떤 컨텐츠인지 모르시잖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예안교회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나요네 가시죠 아, 네, 올라오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뭐하러 오셨나요? 오늘 책이 드디어 나와서 어... 오~~ 실물로 받아보고 그거 나와서 아,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편의상의 진원입니다 PD님 오늘은 뭘 하나요? 네 오늘은 특별한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진원씨는 평소에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우리말이요? 네. 뭐 네.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국어 1등급 출신이기 때문에 국어에 아주 그냥 융통하다고 할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평소에 영어나 혹은 일본어나 이런 외국어를 섞어 쓰시진 않으세요? 근데 그건 쓸 때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 네.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너무 자주 쓰는 이 외국어들 있잖아요 일본어, 영어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쉽고 올바른 우리말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은 촬영 장소로 그럼 이동하실까요? 아네 좋습니다 그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지금 장소 이동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오늘 콘텐츠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게스트분들 소개합니다 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카려이희재기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안녕다세요 오늘은 올바르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자 라는 영상을 같이 촬영할건데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생각해보면 외국어를 많이 사용할거예요이 외국어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우리말이 뭔지 그걸 함께 알아보려는 촬영이 오늘 영상이 될거예요 먼저 게임을 하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 이름은 인터넷 신조어 끝 맞히기 게임 지이 이렇습니다 문제를 맞힌 개수에 따라서 도구를 지급하는데요 0개에서 1개는 숟가락 2개에서 4개는 주걱 5개에서 7개는 탁구채 8개에서 9개는 프라이팬 마지막 10개를 넘게 맞추면 우산을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게임이 맞는 거네요 제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야네요 <웃음> 얘들아 저는 땡이있 수도 너무 덥거든 빠르게 한번해보자됐나요네네 <웃음>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팔도 되는지 알죠 이거는? 팔도 비빔면! 정답! 맞지 얘들아? 이게 선 편입이야 신텐! 진짜 텐션! 정답! 야하! 야 이거 열개 맞추겠다 애교빼면 시체? 정답! 아하! 정답. 야, 잘하지? 슬0권 어, 슬? 역세권이라면 슬뭐 줄임말 같은데?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 <웃음> 너네도 모르면 찬스가 의미가 없지? 아 모르겠어요 정답은 슬리퍼 역세권인 슬리퍼 슬리퍼이었습니다 아 그게 뭐예요? 슬리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와그 지적이 아 어디가 슬리퍼리라고 합다음문갑통 알? 와 이게 뭐야? 삶을 처음 들어봐 갑자기 통증 알백이요? 패스하겠습니다 갑자기 통증을 보니 잘 봐야겠다 얼어 아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답 오늘 저녁 치킨고? 전다! <목소리> <아하. 목소리> 토끼? 카톡 <목소리> <타토> 아이디? 전다! <목소리> 아, 위치야. 아, 아. <웃음> 제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구독 취소요 전다! <목소리> 구독 <구독치도> 씻어 하지 마세요. <목소리> 핑프 알죠? 핑거 프린스라고 해서 그게 뭔가 정보를 알고 싶은데 찾아보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거 뭐야? 저거 뭐야? 하면서 물어보는 사람. 눈물고? 눈물 보는 사람. 누가 물어보았는가? 아는 사람? 없어요 없어? 아 너네가 나보다 모르는 여기에 ㄷ자가 추가돼야야니다 눈물본입니다 눈물본? 네 예. 누가 물어본 사람? 정답! 오호! 네. 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아 이거 알아요 내가 이걸 알지 몰랐지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있어 정답! 아 <웃음> 2문제 빼고 10문제 총 10문제를 맞추면 자 10개 이상 문제를 맞춘 우리 진원정사님한테 도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림님 그러면 제가 이거를 네. 계속 이렇게 치고 있어도 되나요? 아니요 바닥에 놓으시고 벌칙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 우산을 드셔야 합니다 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다음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바로 피드 2개입니다 이 게임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아, 얘들아, 우리 몸이 하다너그 핸드폰 는거 집중하지 마. 아, 잘. 아, 오늘은 아. 변사님이외국어를 네. 사용하잖아요? 그럼 바로, 네. 바로 써세요. 아니, 진짜. 준비, 시작! 우리 핸드폰 잠금장치 풀때 뭐 어떤 종류가 있지? 핸드폰. 오케이! 핸드폰도 용어 아니야? <웃음> <웃음> 어, 나 몰랐다. 이거 전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하는 거. 헤어밴드 뜨거운 장소. 뜨거운 장소? 와, 그 뭐야? 핸드폰. 와, 홍대. 근데 그냥 이런데 완전 핫플이네 할플이네감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음식점 가면은 주문 모르예요? 네 있잖아 두개 <웃음> 뭔지나 알지? 터치하는 거 몰랐는데? 그거 <웃음> <또> 패스요 패스도요 <웃음>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웃음> 영못 만나잖아 못 만나는 거를 뭐라 그래? 무슨 사회다 그러잖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너랑 나랑 이거 뭐야? 아이콘 오 맞아. 근데 그거 앞에. 땡땡땡땡 소리. 내려쳐요. 패스할게요. 상자가 <웃음> 왜... 아... 와. 대단. 택배 상자가 와가지고 이거 뜯는 건 뭐라 그래? 왜 왜? 그 택배. 택배. 영어. 택배가 왜어예에 택배가?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내 네, 이거 하는데. 덧락시. 어!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애들은 못 오는 장소. <웃음> 어,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아니. 그럼 음식점에서 애들 못 오는 곳이라고 땡땡땡땡이라고 부르잖아, 영어로. 애가 영어로 뭐야, 애들. 키즈. 그치. 그거 들어간 거. 땡, <웃음> 땡땡. <웃음> 응. 있어요. <키즈. 키스야. 웃음> 집에서 운동하는 거 뭐라고 러는지 알아? 홈트. 어? 그거 기계! 홈트이닝 오! 정답! 홈크림이. 내 사생활! 뭐라고? 그래? 어? 일상! 어? 아니 아니 아니 상 이건 제 일상. 거거든요? 참견하지 말아주실래요? 사생활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사생활을 어 뭐라고 그 프라이버시! 어? 고요라이 그.. 컵! 컵! 사. 안 버려도 돼? 일회용 말고 선플러. 어! 정답! 핸드폰! 컵! 아! <웃음> 맘에 들면은 일단 이렇게 딱 착각 어여 <웃음> 아무 노래 아무 노래 제일 찌 어. 기다리는 거가 뭐라고 그래 식당 가서 기다리는 거어그니알아하고다 어. 같이 모여서 운동? 공부하는 거 뭐라고 그러지 어 그거 다음에 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 여덟 오. <웃음> 아 재밌네요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또 아이들과 또 이렇게 재미있게 또 우리말도 또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인데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네 즐거웠고요 저도 또 몰랐던 우리말을 들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평상시에 저도 모르게 외국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었구나를 느끼게 되면서 조금 더 우리말을 들더 사랑하고 더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습관들을 더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너네 지금 여덟 개 맞춰서 먹는 거야 맛있게 먹어 오늘 음. <웃음> 또 전수사님이랑 우리말 배워보는 시간 가졌잖아 어떤 걸 느꼈어? 아, 외려를 쓰고 있는데 한국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걸야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해 앞으로 말은 뜻을 알고 쓰자 알고 쓰자 알고 외래어를 쓰자 응. 아, 알지만 그래도 한국말을 많이 쓰자 자 현재는 결국 다 최고다 한국어 가 최고다 서양이는뭘 느꼈어 우리 나라는 한국어를 쓰는데 자기도 모르게 외국어를 쓴 경우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어 앞으로는 외국어를 잘하고 최대한 한국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좋아요 어. 네 오늘 촬영 소감 한말씀 해주세요 오늘 또 민피디님과 함께 처음으로 촬영을 했는데 다사다난 했지만 또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더욱더 우리 아름다운 우리말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통해서 사이트에서 더 많이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하시고 또 더욱더 우리말을 사랑하고 더욱더 알아보 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셨다면 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얘들아, 여기 와 봐. 이리로 와 봐. 방금 우리가 맞았던 그런 단어들 있잖아. 그거를 너네 원래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몰아 네, 마음이 아까 있던 것부터 천남이그룹패명 이거야 같이 공부하는 거서지그룹은 뭐라고 할까? 공이하는 어, 공부하는... 공부하는... 이거는... 뭐, 여거 아까 유재가 맞춘 거 웨이팅 네. 뭐라고 래까 기다리다 여기 얘기한다는 거자 이거는 아, 아까 우리 아무노래 챌린지 해도 안 됐잖아 요그 챌린지 많이 틀잖아 근데 챌린지는 오전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무의철인도 내가 그 철인 그지 도전한다. 그런 뜻인 니다 어, 아까 우리가 아셨던 거. 핸드폰, 핸드폰. 면갈 아, 아 그건... 그거는. 나, <웃음> 나 처음 들어봐. 들어봐요. 블 물룡. 플라스틱 컵. 컵컵이라도컵이라고 이거. 나 아이들이 모르는 거. 어린이 제한된다. 거. 박들이 개봉하는 개봉 아, 아까 이게 선생님 음. 이 코로나 때문에 못만났나언 저희는 택트라고한 거죠. 언택라란 말은 우리나라 무슨 슨말일 이게 문화라고. 응 나도 주문하는 거. 아, 뭐. 아, 그걸 한국말로. 그래 그걸 한국말로. 진짜 한국다아 그걸 한이말안 내. 걸한국 그걸 한국말로. 그걸 한국말로. 그걸 한국말로. 그걸 한국말로. 이걸 한국말로. 이 한국말로. 그걸 한국한국말한국말 모르겠네요해그니까 네, 어. 음. 음. 구독 좀 해.